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PPT를 좀더 예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PPT는요. 어, 어느 학생이 이런 뭐 아이디어를 뭐 소개를 하고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발표를 할때 만든 PPT입니다. 어, 이런 기사의 내용과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어 그냥 발표를 그냥 하기에는 뭐 이미지도 엄청 크지도 않고 그리고 엄청 눈에 띄지 않아서 조금 더 보기 좋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바로 이렇게 모니터 이미지에 넣고 그리고 딱 필요한 기사만 나오게 해서 좀더 눈에 띄고 그리고 확실하게 보이게끔 만드는 이런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생각해볼게요. 캡처 이미지 같은 것은 아무래도 tv 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tv 이미지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럼 일단 tv 이미지 찾기 전에 여기다가 일단 이거 삭제해 주시고 도형 하나 집어 넣어 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살짝 회색 종류 이정도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삽입 텍스트 상자 들어가서 일단 1 아이디어 동기 이렇게 적어 자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보니까 맑은 고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맑은 고딕이 아니라 나눔 스퀘어체라고 하는 글꼴로 한번 바꿔볼게요. 엑스트라 볼드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복사해서 크기를 조금 작게 해주시고요. 이 내용을 입력. 내용, 내용. 근데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도 음, 굵은 글꼴보다는 좀 얇은 글꼴이 낫기 때문에 나눔 스퀘어 라이트체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그런데 아래쪽에다가 도형을 하나 더 삽입을 할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도형을 그대로 컨트롤 누른 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크게 키워주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찾을 건데요. 구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구글에 제가 모니터라고 이렇게 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라고 치게 되면 다양한 모니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서 쓸수 있는 이미지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도구로 들어가서 사용 권한을 들어가면 수정 후 재사용 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수정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다양한 이제 모니터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모니터 이미지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한번 써볼게요. 픽사베이 자이 사이트에 있는 것을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를 하신 뒤에 그리고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여기 안에다가 캡처된 이미지를 삽입만 하면 되겠는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일단 이렇게 삽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룹화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컨트롤 g 를 누르셔도 돼요 자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눈에 띄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만 두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아까 전에 기사 내용도 있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왜 굳이 쓰려고 하냐면 만약에 발표를 할때 이렇게 했겠죠 저희 아이디어 동기는 바로 이런 병안만 노린 절도가 굉장히 많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현재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기사,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죠자 이것을 일단 가지고 와서 좀 최대한 크게 키운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좀 키워 크게 만들어 줘야지만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발표할 때 사람들이 제좀더 내용을 잘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넣어 볼게요. 자, 일단 뒤에 있는 이 모니터 이미지부터 해볼 건데요. 애니메이션 날아오기를 선택해 볼게요. 근데 그냥 날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왼쪽에서 날아올 거고요. 그리고 뭔가 좀더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애니메이션 창을 들어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날아오기 효과에만 있는 건데요. 바운드 종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재생시간이 0.5초니까 그거보다 좀 작게 한 0.3초 정도로 해줍니다 그러면 튕기듯이 나오게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선택해서 그냥 밝기 변화 효과 하나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제 이전 제이 효과 다음에 형식으로 해주시게 되면 되겠는데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디어 동기입니다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까 전보다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아래쪽에 도형 하나 집어넣으시고 만드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 발표하실 때 아주 눈에 띄는 ppt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자이 파일은 제가 제 블로그에 공유를 해두겠습니다 그 블로그 안에 있는 것을 활용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발표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